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제 3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어트리 패밀리, welcome back 만약 저를 처음 보신다면 Welcome I am Tommy I am an English teacher I am very excited today I am at 영어트리 I am in my classroom 지난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2시간 동안 우리는 이름, 나이, 직업, 성격, 외모 등을 통한 영어로 자기소개하기 기분, 감정, 상태를 통한 표현하기 NOT을 사용해서 부정문 만들기 주인공의 인칭과 수를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제가 나열한 것들 중 낯선 부분이 있거나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왕초보 영어회화 교실 1강과 2강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지금 처음으로 영어공부를 도전하시던 수십년간 영어공부를 해오셨던 상관없이 처음부터 기초부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다져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차분하게 쌓아가시면 술술 영어를 하시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해 놓으셔서 저희와 같이 영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왕초보 영어회화교실 3강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 2강에서는 IM이 a 나는 입니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오늘 3강에서는 I am 이 어디에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있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하죠? 즉그 주인공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있습니다 를 사용하게 되죠. 나 학교에 있어, 나 집에 있어 등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학교에, 집에 라고 쓰인 에 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 1강, 2강에서 보았던 I am Tommy, I am happy. M 뒤에 나온 단어와 M이 하나로 합쳐져서 Tommy입니다. 행복합니다. 라고 같이 해석이 됐잖아요. 오늘 다룰 내용들은 이에 라는 단어로 끊어져서 M 자체는 있습니다. 로 해석이 되고 이에 라는 단어와 장소가 따로 해석이 될 건데요. 이에 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해석이 되기 위해서 오늘 새로운 단어의 종류를 하나 보려고 합니다. 이에 역할을 하는 단어를 우리는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전은 앞전을 뜻하고요. 치는 위치를 뜻하고 사는 단어를 뜻합니다. 명사, 동사와 같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치사는 장소, 위치에 앞에 오는 단어인데요. 한글에 에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위치는 반대됩니다. 학교 에 에서 에는 학교와 붙어서 그리고 학교 뒤에서 학교를 도와줬는데요. 영어에서의 이에 라는 단어는 학교보다 앞에 나오고 독립적으로 활용이 됩니다. 에로 쓰이는 단어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at, in, on 이 있습니다. 먼저 at 은 건물이나 주소 앞에 쓰이는데요. I am at school 나는 학교에 있어요 I am at home 나는 집에 있어요 I am at a hospital 나는 병원에 있어요 I am at the library 나는 도서관에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장소를 한번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만약에 집에서 이것을 보고 계신다면 I am at home 이 되실 거고요 만약에 직장이나 사무실에서 보신다면 I am at work 직장 아니면 사무실이라면 office가 될 것이고요. 지금은 큰 건물 주소 개념의 건물로 표현하는 것이니 네, 뭐 집, 학교, 직장, 뭐 식당, 도서관 등의 단어를 사용하셔서 말씀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같이 보실까요? I am at... 잘하셨습니다. IN 이라는 단어는요. 마을, 도시, 나라 등큰 지역을 말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S로 표현했던 건물 안의 공간들, 방이나 정원 등그 주소 안에 포함되는 일부 지역을 말할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큰 범위를 봤을 때 I am in Korea. 조금 더 작은 개념으로는 I am in 김포, I am in 운양동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더 작은 개념으로 볼 때는 I am in my classroom. 교실 안에. 아니면 I am in a living room. I am in a bedroom. 침실. I am in a bathroom. 화장실. I am in a kitchen. 부엌.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에 계신지 in을 사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I am in 건물 안에 어떤 지역에 계신지 안방에 계신지 거실에 계신지 부엌에 계신지 한번 해보실까요? I am in on 이라는 단어는요 땅, 가구, 사물 위에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street, 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길 위로 가잖아요 그래서 I am on the street 지금 길거리에 서 있어. 길 위에 있어. 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앉을 수 있는. 저도 지금 의자에 앉아서 유튜브를 찍고 있잖아요. I am on a chair. I am on a couch. I am on a bed. 소파 위에 있어. 침대 위에 있어. 그런 뜻으로 우리가 위에 앉을 수 있는 가구나 사물들을 표현할 때도 on을 사용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업무를 보고 계실 때 자기 영역이 있으시잖아요. 그 영역도 I am on my desk. 내 책상 위에 있다 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층을 말할 때도 on을 사용하는데요. 층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floo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floor의 뜻은 바닥인데요. 만약 제가 I am on the fourth floor 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4층에 있어 라고 해석을 하지만 직설적인 뜻은 네번째, 바닥 위에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신다면, 아니면 소파에 앉아 계신다면, 침대 위에 계신다면, I am on 해서 그 표현을 한번 해 보실까요? I am on. 이세 가지는 우리가 굳이 위에, 안에 라고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에 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에 라는 뜻 외에도 같이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 전치사들이 몇개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I am from 이라는 뜻이 있죠. from 이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되게 고향, 출신을 이야기할 때 많이 쓰죠. I am from Korea. I am from United States. I am from Seoul. I am from Las Vegas.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가 고향인지 표현을 할때 from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만약 파견, 출장, 뭐 비즈니스 미팅 등을 할때 I am from 삼성, I am from LG 이런 식으로 자기가 어디를 대표해서 왔는지 어디에서 파견되어서 왔는지에 대한 표현도 가능합니다. I am by, I am near 이런 표현도 많이 쓰는데요. by와 n e a r 는 여기서 가까운 근처라는 뜻으로 씁니다. I am by a bus stop.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어. I am near the post office. 나는 우체국 근처에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어디 근처에 있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by나 near를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가까운 표현 말고 반대로 멀리 있다 라고 할 때는 I am far from 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from이 아까 어디로 붙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그 장소로부터 far 멀리 있다. I am far from the bus stop. 난그 버스 정류장에서 상당히 멀리 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 I am이 있습니다 라는 뜻으로 쓸때 전치사가 필요 없는 경우가 딱두 가지가 있는데요. I am 다음에 here 여기 또는 there 저기 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는 전치사를 쓸수 없습니다. here과 there은 여기저기 라는 의미로 정확한 장소를 찝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변동성이 있는 장소를 표현하는 거죠. 제가 만약 지금 I am here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말할 때 제가 뜻하는 here은 이 영어트리 공부방 이 교실이 되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I am here 이라고 말하실 때는 지금 이 유튜브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집, 교통시설, 직장 등 다양한 장소가 되겠죠. here 이라는 단어는 정확한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계속 변동을 하기 때문에 장소를 대신하는 명사로 보지 않습니다. there 적 이라는 단어 또한 마찬가지죠. 제가 이쪽을 보고 there 이라고 말하면 저희 집 앞에 주차장이 될거예요 제가 이쪽을 보고 there 이라고 말하면 집 앞에 있는 편의점이 될 거고요. there, 저기에라는 기준은 제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 가르키는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시 변동성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명사, 이름으로 취급되지 않고 정확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앞에 전치사에라는 단어를 쓸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I am here, I am there. 나 여기에 있어. 나 저기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자, 있습니다. 라는 말을 배울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요. 곰한 마리가 있어요. 라는 말을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A bear is... 끝인가요? 맞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끝인 게 맞습니다. A bear is... 곰이 존재합니다. 곰이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되게 어색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다뤘던 특정한 장소가 아닌, there를 사용해서요. there is, 저기에 있습니다. 있습니다라는 뜻으로 문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곰이 있어요 라고 할 때는 there is a bear 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there is는 저기에 라는 뜻도 있었지만 굳이 여기서 해석할 필요가 없이 곰한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만 해석하시면 됩니다. there is a cat by the car. 차 근처에 고양이가 있네요 우리가 문장 순서를 볼때 동사를 기준으로 앞에 있는 단어들이 항상 주인공이었잖아요 I am, he is 그런 식으로 항상 동사 앞에 단어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이 there 주인공이 아닌 단어가 그 자리를 차지할 때 많이 어색해합니다 이 there is라는 말이 쓰였을 때는 주인공 이 문장의 주인공이 is의 뒤로 가게 되거든요 there is a bear 했을 때도 곰한 마리 가 여기 있습니다 가 됐잖아요 그래서 there is 가 쓰일 때는 주인공이 is 다음에 나온다는 것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실때 곰들이 있습니다 가될 때는 there is 가 아니라 there are 이 되겠죠 우리 이강에서 달았던 단수와 복수의 차이 기억하고 계실려면 있습니다 이 전치사가 쓰일 때 이런 장소 외에도 무형이나 사람이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with 같이 함께 라는 뜻의 전치사 인데요 I am with Tommy 나는 Tommy와 같이 있어 라는 의미로 지금 내가 누구와 같이 있는지 위치는 아니지만 같이 있는 존재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나 관계 안에 있다는 표현으로 in 을 같이 쓰기도 합니다 I am in trouble trouble 문제라는 단어인데요 이 문제라는 상황 속에 내가 빠져 있다 난 지금 문제가 있어 I am in a relationship relationship 이라는 단어는 관계 교제 관계라는 뜻인데요 I am in a relationship 그 관계 속에 있어 뭐 남친, 여친이 있다 라는 뜻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어떤 과정 중에 과정 위에 있다라는 뜻으로 on을 쓰기도 하는데요 I am on the phone 나는 통화 중이야 I am on a diet 나는 다이어트 중이야 on 다음에 무형이나 상황 같은 것이 나오면 그것을 정복 중이다 그것 위에 내가 서 있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I am 이 어떨 때 입니다 로 해석이 되고 어떨 때 있습니다. 라고 해석이 될까요? I am 다음에 명사, 이름들 또는 기분, 감정, 상태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 이런 단어들이 나타난다면 I am은 입니다. 로 해석이 됩니다. I am 다음에 전치사 아까 봤던 in, on, at, with, by, near, far 이런 단어들이 왔을 때는 있습니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here과 there은 전치사가 같이 따라 붙지 않지만 같이 있습니다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there is가 사용될 때는 있습니다로 사용이 되고 주인공 은느니가가 is의 뒤쪽에 나타난다는 것. 그것 또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접하셨던 내용들이고 쉬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쉽게 지나가실 수 있는데요. 지금은 이 쉬운 문장들을 통해서 이 문장의 패턴, 규칙, 그리고 단어의 종류 등을 같이 익혀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새롭게 소개해드린 전치사라는 말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수시로 생활 중에 하나씩 하나씩 사용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의 기분이나 자신의 상태, 아니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같은 표현들을 계속 영어로 말을 하실 수 있으면 좋고 글로 쓰실 수 있어도 좋고요. 아니면 생각만이라도 해보시면 이것들을 기억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음 4강에서는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4강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Until next time, see you later.